Yeah. 안녕하십니까 인디마케팅 W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에 왔습니다 인디마케팅 코로나로 인한 실내 행사 제한이 풀리면서 각종 전시회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시회 트렌드는 코로나 때 접목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전시회 간접 체험이 더 활성화되어 저희 쪽에도 전시회 관련 콘텐츠 제작 의뢰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회라는 게참가기업 입장에서는 부스에 제품과 홍보자를 충분히 갖춰놓고 주변 분위기도 북적북적하여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시회 참가 기업이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화 할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시회에 가면 부스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들이 대부분 전시되어 있고 부스에 브랜드 디자인도 세팅되어 있으므로 이제 방송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북적북적한 전시장의 현장감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촬영 장비 가운데서 호스트가 크게 떠드는 라이브 커머스 현장은 전시부스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효과까지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지요. 제품과 그 홍보자료들을 최적의 상태로 전시해놓고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임직원분들까지 계시니 제품 소개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사용할 가벼운 제품 소개 영상이나 사용법을 안내하는 튜토리얼 영상을 전시부스에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시부스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촬영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스케치 영상은 전시회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식입니다. 전시회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고 우리 기업의 부스 세팅과 제품들 그리고 직원들이 내방객들과 소통하는 열띤 분위기를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 소스들은 전시회 스케치 영상으로 만들거나 또는 나중에 기업 홍보 영상을 만들 때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전시회는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업계의 관계자 그리고 잠재고객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는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는 인터뷰를 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 인터뷰를 촬영한다거나 전시장 내 협력사 부스에서 담당자를 섭외하여 현장 인터뷰를 하는 것과 같이 현장감 있는 인터뷰를 촬영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시회는 기업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비즈니스 이벤트인데 최근에 이러한 전시회 관련 콘텐츠 제작 의뢰가 은근히 들어와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 기업 콘텐츠 제작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전시회를 배경으로 기업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디마케팅 유튜브 채널 모바일이고요 구독은 이렇게 하고요 좋아요는